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소개해, 소개해 드릴 종목은 섬유의복주입니다. 아, 뭐, 이, 어, 몇주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이 섬유의복주, 어, 겨울, 또 추위가 요즘 이제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렇게 추위가 계속될수록, 어, 오르는 종목이 바로 이 섬유의복주죠. 이게, 어, 주식시장에서 어, 공식과도 같은 거죠. 이게 공식 어, 겨울에는 무조건 섬유의복주 또봄 되면 황사 뭐 미세먼지 비료주 뭐 이런 식으로 어, 주식시장에서는 뭐 공식과도 같습니다. 뭐이 겨울철에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섬유의복주죠. 하지만 또 개인들이 거의 관심을 안주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검색 순위 항상 상입니다. 이 그런데는 관심을 두지만 뭐 반도체라든가 뭐또뭐 뭐 요즘은 이제 리튬이 핫하고 그러니까 요런 것들 관심을 많이 두지만 섬유 의복은 상대적으로 뭐 관심권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 이런 종목이 어 뒤에서는 이렇게 수익률이 좀 짭짤하게 나오는 종목이 요런 종목이죠. 어 그래서 오늘은 어이 대장주를 한번 찾아보고 거기서 어이 흐름을 어, 앞으로 이제 꺾일 건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게이 대장주죠. 먼저 선두그룹으로 나가고 있는 종목들 아, 이런 종목이 꺾이기 전까지는 어, 계속 이제 보유해야 될 종목이 섬유의복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섬유의복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젠벡스링크 오늘 8% 급등을 했죠.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액주주 경영참여선언으로 어, 급등을 하는 모습이지만, 실제 이제 실적은 찍히지 않죠. 그리고 SG 글로벌, 오늘 7% 반등을 했습니다. 이 가격대는 이제 천원대에 있는 종목들이고, 얘는 요즘 정치 테마주 이제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한동훈, 이낙연, 얘는 이제 김동현이죠. 그래서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도 7% 반등을 했고, 어,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젠백스 오늘 8% 반등하면서 이제 0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SG, 800억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놈이죠. 이 FNF. 이 FNF의 지주사죠. 얘가. 얘는, 해외 매출이 이제 1조를 달성을 했죠. 단일 브랜드인 MLB. 어, 요게 1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이제 선두권으로 치고 올라오는 게이 FNF죠. 그리고 두 번째 상승률이 좋은 게 이제 영업무역이 얘도 이제 홀딩이 가 올라가고 또 영업 무역이 따라서 이제 어 같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fnf 는 계속 상승하면서 퍼가 이제 낮은 수준에 있었던 게 이제 16배까지 이제 올라오는 어 이런 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영업 무역은 어 지금 퍼는 3배 수준이죠 어 보시면 22,000원을 벌면서 퍼 3배 수준입니다 얘도 어 대장주 쫓아가는 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두 개가 가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고음원, 어, PBR이 이 섬유의복주 PBR이 1배입니다. 평균 PBR이. 공고음원은 상당히 이제 높죠. 이 여성 패션 전문 기업이고, 이제 분기배당주죠. 얘는. 어, 삼성만 분기배당하는 게 아니죠. 얘도 분기배당주입니다. 그리고 3.9 정도 나옵니다. 얘 예, 수익률은.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훨씬 높죠. 어, 그리고 수익률 쪽에서는 이제 한번 최고가를 한번쓴 이후에, 어, 그 다음에 이제 썩어도 준치라고, 어,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했지만, 아, 그래도 섬유주 움직이면 같이 이제 반등하면서 튀어오르는 놈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이제 효성 TNC. 얘는 고배당주였죠. 작년에 5만원을 줬기 때문에. 하지만 실적이 이제 찍히지 않으면서, 어, 나락으로 이제 떨어졌었던 놈입니다. 하지만, 얘는 스판덱스 세계 1위죠 어, 삼성전자 반도체 1위야 마찬가지로 섬유계의 반도체가 바로 이 스판덱스 입니다 그래서 효성 TNC 어, 비록 적자였지만 어, 상당히 이제 좋은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패션 플랫폼 국동 뭐 호전이 뭐 이런거 세배 수준이고 또뭐 GS 뭐 이런종 그리고 특징적인건 크리스 FNC 얘, 얘도 국내 골프웨어 1위 기업이죠. 그래서 오늘 뭐 상승률로는 거의 뭐 3% 퍼는 뭐 97배지만 움직임은 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 PBR을 한번 살펴보시면 영업무역홀딩스 0.42, LF 0.34. 어뭐 실적이 이렇다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 LF 퍼 5배 수준입니다. 어, p b r 은 이제 상당히 낮죠 여기 있는 종목 전체 종목 중에 0.34 가장 낮고 그 다음 낮은 놈이 이제 영업무역 홀딩스 입니다 그래서 0.4배 그리고 부채를 보시면 이제 공급원이 단연 이제 뭐 어, 무차입 경영이죠 거의 7% 니까 어, 그리고 시가총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 효성 TNC가 1조 5천원으로 이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놈은 MF 코리아 어, 적자죠 어, 272억, 아주 낮죠. 그리고 그 다음 낮은 놈이 패션 플랫폼, 얘가 467억입니다. 퍼는 이제 6배 수준이고. 어, 그래서 오늘은, 어, 얘 섬유의복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장주 차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아, FNF 홀딩스죠. 어, 11월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겨울 초입에 들어가면, 어, 무조건 그, 바라야 되는 게 섬유의복입니다. 그 중에 선두 그룹으로 치고 올라오는 대장률을 잡아야 수익률이 이제 크게 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직도 이제 신고가를 유지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fnf 입니다 주체는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외국인이 조금 이제 매수를 좀 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원무역 홀딩스 입니다 얘도 뭐 보시면 어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죠 이 여름부터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어 고점 라인 때 전에 이제 저항선 라인 때죠 58,000원 라인 아주 뚫기 힘들었던 라인이지만 아주 뭐 가뿐하게 이렇게 뚫으면서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어, 추위가 심해질수록 이제 영화권의 날씨가 계속될수록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게 어, 이런 어, 섬유 의복주죠. 다음은 효성 TNC입니다. 스판덱스 1 d 어, 섬유계의 삼성전자죠. 이 효성 TNC는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0일선, 200일선에 닿을 때마다 이제 어, 좀 흐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이 200일선이 아주 중요한 선이죠. 어, 장기선인 200일선만 넘어주면 어, 또 날씨가 좀 계속 추워지고 중국의 어, 또 중국 그 봉쇄 해제 관련해서. 또 좋은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죠 지금 하지만 또 200일선에서 꺾일 수도 있기 때문에 200일선에 안착되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효성 TNC 다음은 LF입니다 뭐 거래량은 뭐 3만 주 수준이고 보시면은 뭐 11월달 상승세는 같이 이제 또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월 초에 좀 꺾였고 그리고 2 1선도 이제 살짝 이탈했었던 LF지만 아, 다시, 이제, 21선에 안착된, 어, 이런 흐름을 보입니다. LF. 아, 그리고 주체를 보시면, 이제, 외국인, 뭐, 이렇게, 투신 쪽, 어, 개인만 좀 파는 모습이죠. 아, 오늘 이렇게 한번, 섬유의복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반드시, 겨울 되면, 뭐, 공식과도 같지만, 뭐, 개인 투자자들은 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보시면, 뭐, 거래량도 얼마 안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아, 이런 종목이, 뭐 크게 이제 시세를 주죠. 왜 서울가스, 뭐 삼천리, 뭐 이런 종목 보시면 만주도 안 됩니다 거래량이. 하지만 그런 게네 배, 다섯 배씩 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이제 이건 가스주하고는 틀립니다. 이 가스는 이제 어 겨울철 게,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을 때이기 때문에 꺾이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섬유의복주, 이 추위가 지속되는 한 이제 꺾이지 않고 가는 흐름을 같이 이제 보일 수 있는 종목이. 가스 어, 또 섬유 쪽이 두개 종목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